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곡은 비오는 거리입니다 이승훈의 노래인데요 꽤나 옛날 곡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들었을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리메이크 도좀 되고 그래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가사의 내용은 비오는 날 연인이 떠나갔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장조이며 밝습니다 뭐 기타가 원곡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밝은 느낌의 컷 커팅 반주에 아, 나오는 그런 반주로 밝게 노래하는 가볍게 노래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노래를 어떻게 피아노로 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이 e 플랫 장조이고요. 오도권에서 보시면 C에서 한번 내려오고요, 한번더 내려가고 한번 더. 세번 내려가게 되면은 e 이플랫이나오고요 플랫이 세개 필요합니다 주요사 마음은 1도 화음인 Eb 코드 4도 화음인 Ab, 5도 화음인 Bb 이게 주축을 이루고 그리고 2도 화음인 Fm, 3도 화음인 Gm 그리고 6도 화음인 Cm 이렇게 부사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노래에 들어가서 일단 코드 진행을 볼게요 일단 1도 화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반음 내려가서 5도 화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6도 화음. 그리고 3도 화음이 나옵니다. 네 마디까지 봤는데 더가 볼게요. 그리고 4도 화음, 1도 화음, 그다음에 C7. C7은 2도 화음인 F 마이너의 5도, 2도의 5도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도 화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도 화 이렇게 반종지를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고요. 예, 노래를 한번 볼게요. 아 일단은 반주 패턴을 아뭐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예. 자신 있으시면은 커팅을 왼손으로 때리시면서 이러면은 기타의 피를 못네요 기타에 필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의 네, 매력 중에 하나인 음, 아르페지오를 한번 해볼까 해요. 템포가 약간 느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될것 같은데, 네 노래를 한번 볼게요. 비 오는 너와 걷던 그길네 이런식의 반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르페조도 나오면서 가끔 이게 코드도 쳐줘가면서 네 계속 가볼까요 비날도 비가 내려 나를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아 예, 완전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네요. Emma, Emma, Emma, Emma, Emma, Emma, Emma, e m m 음 Emma, e 네 그다음 노래 코드는 1도 계속 똑같습니다 내려왔는데 아, 똑같지가 않네요 1도 화음 그 다음에 5도 화음의 베이스 D 그리고 여기서 G7이 나와요 G7이 나오는 이유는 어, 6도 화음인 C마이너의 5도 화음을 빌려왔네요 그래서 단조의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6도 화음 C마이너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함의 플랫 그리고 일도함 C7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봤던 이도 F 마이너의 2도의5도인 C7을 빌려왔고요. 그래서 2도함 나오고 B 플랫 5도로 다시 나오고요. 네, 노래는 이렇습니다. 다시에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네, 이 곡은 남자보다 여자분이 부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성으로 노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 실제 가수는 가성으로 안 부릅니다 그게 더 놀라워요 노래를 계속 가보면 어, 뭐 코드 거의 진행 같습니다 사랑한 건 나뿐이야 꿈을 꾼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걸 네 이런 곡이에요 어, 간단하죠 이거를 4비트 반주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네요 네, 이런식으로 반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그냥 피아노 스타일로 예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식으로 노래를 안하고 이게 더 피아노한테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비오는 거리라는 곡을 한번 봤고요 다음 영상 때 다른 노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